아, 요즘 보험업계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리크루팅입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좋은 시기예요 우리가 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힘들었을 때 사실 보험업이 성장을 합니다 아, 네. 이게 금융사태 일어나고 리버 브로더스 일어났을 음. 때 사실은 보험업이 그때 리크루팅도 많이 됐었고 음. 성장했거든요 지금 코로나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네네. 자영업자들이 막 무너지고 있는데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거든요. 네네. 취업이 어려워요.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거든요. 우리 어 지금 그 이사님처럼 네. 참 좋은 시기야. 밭은 좋은데 음... 회사들마다 리루팅안 된다고는 난리에요. 네. 잘 되시잖아요. 네네. <웃음> 네네. 리루팅을왜 해야 되느냐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자, 팁좀 주세요. 네. 꿀팁, 꿀팁. 아, 일단은 꿀팁. 제가 그리루팅 되신 분들한테 여쭤보거든요. 네. 저를 어떻게 알았고 또 어떤 포인트 때문에 입사를 했는지. 일단 은첫 번째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인스타를 들어가도 나오고 유튜브에 아. 들어가도 나오고 아. 알바본에 아. 들어가도 나오고 음.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오고 그냥 아. 어디를 가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노출이 그 지역 내에서 타겟을 삼아서 노출에 대한 광고를 이제 많이 하니까 제가 계속해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네 그렇죠. 2년 전, 3년 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는데 음. 이게 그 전에는 생각이 없다가 이번에 이제 직업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어그 사람 뭐지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찾아보기 시작. 예전에 예, 뿌려뒀던 음. 것들이 리턴되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아, 지금은 투자하시고. 저, 네, 그러니까 이 여, 여업도 마케팅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맞네. 왜냐하면 네. 우리가 또 가게도 생판 보는 가게 디요 지난 나몇번 봤던 가게 들어가자 되게. 어, 그러니까 네. 아 이것도 정말 단순하지만 네. 정말 심오하네. 음. 어. 네, 그래서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가 어 저희가 지금까지 그만둔 인원들을 합치게 되면 거의 9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입사를 했었거든요. 1000명이 네. 넘는 인원들이 그래서 제가 장담하는데 최소 600명 이상이 인스타그램으로 지금까지 입사를 했었어요. s n s 네네. s n s 근데 이제 SNS가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맥락과 음. 똑같은데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걸 갖고 있는 사람한테 팔로우십을 느끼게 돼 있거든요. 음 그렇죠. 그래서 뭔가 조직 대한 화목한 부분들 열정적인 모습들도 올리고 그니까왜이 사람은 이 회사에 확신이 있지 나는 회사에 확신이 어, 없어지고 있는데 왜이 사람은 계속해서 열정이 불타고 있지 나는 열정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음. 이제 저희 영업 무기가 어떤 게 있는지 뭐 회사의 장점이 어떤 건지 에 대한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SNS에서 계속 녹이는 거죠. 근데 음. 네, 그게 이제 자료가 쌓이게 되면은 또 저만의 브랜드가 되기도 하고. 음. 음. 네. 이게 차이가 뭐냐면은 저희가 그 다음으로 리크루팅 많이 했던 게 이제 알바몬 같은 채용 사이트거든요. 네. 근데 알바몬 같은 경우는 제 광고 페이지를 눌렀을 때딱 1분이라는 시간 안에 뭔가 결정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음, 그래서 혹 하는 거죠. 혹때 말로. 네, 네. 근데 이제 SNS 같은 경우는 긴 시간 동안 저를 지켜보고 오시는 거죠. 음. 절대 한 달, 두달 지켜보고 오시는 게 아니라 최소 6개월을 음, 지켜보시고 맞아요, 맞아요. 저를 오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확률은 더 높은데 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 대신 그리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온 사람이 들또 입사하겠네요. 그렇죠. 네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저를 음, 오랫동안 맞아요. 지켜봤기 때문에 음. 시간은 걸리지 않죠. 확률이 높다는 라 음. 거죠. 그러면 참 이걸 꼭 우리 그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업 관리자분들 꼭 생각하셔야 될게 보면 은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은 카카오톡 프로필조차도 업데이트도 안 하고. s n s 까가 아니 SNS에서 아. 볼 필요 없어. 카카오톡에 아. 보면 자기 사진도 없고. 꽃사진 이 음, 꽃사진, 뭐, 뭐 <웃음> 강아지사진 맞아요 뭐, 그거 세개네개야 저는 아. 맨날 보거든요. 음, 볼게 없어. 사진도 음. 근데 물론 과거의 야구 방식으로 하신 것도 좋지만 중요한 건 이제는 사실 SNS 안할 수가 없죠. 왜냐면 맨날 얘기하는 게 유튜브라도 파십시오, 뭐 하십시오,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전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우선 음. 팁 드릴게요, 네, 꿀팁 네, 네. 드릴게요. 지금 당장 본인의 카카오톡에 프로필 사진 보세요. 프로필 음. 사진이, 어, 이, 그, 조그맣게, 동그랗게 있는 프로필 사진도 있지만, 그 안에 터치를 하면, 음. 그 안에 여러 장의 사진을 그렇죠. 올릴 수 있는데, 네. 영업하시는 분이라면, 그 사진을 되게 신경 써야 되는데요. 음. 어디서 뭐, 풍경 사진, 뭐, 맞습니다. 이런 거 막. 저도 궁금해요. 이렇게 누구와 이렇게 딱 맺으면, 왠지 저는 이제 명함 주고받으면, 항상 카톡을 들어가 보거든요. 음. 이 사람 누굴까? 저도 누굴까? 예, 예, 누굴까 예, 하는데, 예. 누군지 모르겠어요. 무슨 아, 일을 하는지. 아, 맞아요, 맞아요. 어. 그리고 보는 얼굴이 없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오랜만에 누구랑 통하려고 그러면, 아, 헷갈려. 이분이 동명인이 많아가지고, 음. 들어나보거든요 음. 얼굴이 없어. 음. <웃음> 왜,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영업을 하는데,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 만나는 맞아요. 거야, 고객을. 자기 얼굴 안 밝히고, 눈안 마주치고 이러고, 아... 이런 영업하는 사람한테 가입하겠냐고요. 그렇죠.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네. 드러나지 않으면 뭔가 숨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가입했는데 이거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셨어요. 네, 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부터 네. 꼭좀 업데이트하시고. 아, 일단 제가 미실직과 뭐, 반송부터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네 개밖에 안 올렸어. 아, 아, 아, 나도. 아, 우리. 아, 삼이 사님 배경화면에서 자기 계이끝나도 되겠따 내필주이제프피 사진은요 네. 그 상상신 상 탈이 음 벗은 사진 아 깜짝 놀 사람들이 강의딱 인지 이안장을 위해 나조차도 어이했네거 반성입니다 그전 사진은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 상 받았을 때. 그때 자랑하고 싶어도 내부로 아, 하기 그렇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자연스럽게, 사진에 그냥 네네. 글씨까지 글씨쓸수 있는 거 아시죠? 네네. 프로필 사진 올릴 때요, 네. 그 페이지에다가 글씨쓸수 있어요. 음. 그래서 설명을 쓸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음. 장관상. 아, 했더니 또아축하 한다고 이런 게 음. 계속 오잖아요. 이렇게 그쵸. 자기 피하라는 곳입니다. 장인, 거기다가 네. 좀 많이 바꿔서 놓시기 바랍니다. 네. 아, 아유 덕분에 또 우리 그런 얘기 좀 나눴고요. 아, 이 이렇게 하는... 해서 리크루팅.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거 같아. 리크루팅은 연애와 비슷하다. 아, 이런 거예요. 오랫동안 가까이 3년, 4년 지켜보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사람하고요. 음. 그런, 그잘 사는 확률과, 나이트에서, 클럽에서 <웃음> 만나가지고, <웃음> 뿅 가가지고, <웃음> 어, 어, 3일 내에 결혼을 한 사람. 누가 더 이혼을 많이 할까요? 그러니까, 리크루팅 저도 강의 다니면, 막, 5일 만에 막, 만난 지 5일 만에 막 도입해가지고, 막 음. 출근시키는 거 봤어요. 음. 음. 실패 확률이 높죠. 그렇죠 음. 충동적이었던 그쵸, 거예요. 네네. 충동질로 맞아, 맞아. 막 들어와서 봤더니, 이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거든. 음, 음, 그 클럽도 요즘은 잘안가지면 옛날 저도 우리 때 나이 따졌으니까 음... 조명에서 보면 다 예뻐 보이거든. 음... <웃음> <웃음> 비기가 크잖아. 아그렇 같이 살아보니까 화장 지우니까 확 아, 놀래는 거 아니에요? 아, <웃음> 그렇 <그쵸, 그쵸. 웃음> 아, 비율이 너무 좀 네. 그러니까 이해합니다. 이해해. 다들 이해해. 요공감하면그 리크루팅도 내 네, 민낯도 좀 보여주고, 네. 솔직하게 얘기하고, 네. 나중에는 그죠? 그랬을 때 오래 잘는것 같아요. 어,